유튜브 장비를 전면 교체하였습니다 총 4가지 장비를 샀어요 첫번째 소니 zv210 카메라 번들렌즈 포함해가지고 75만원 주고 샀습니다 두번째 로데 고투마이크 중고로 8만원 주고 샀습니다 세번째 달렌즈 소니 35mm 달렌즈를 25만원 주고 샀습니다 요것도 중고예요그 다음 네번째 삼각대 요거 한 5만원 주고 산것 같아요 75만원 더하기 8만원 더하기 25만원 하면은 108만원에다가 삼각대 더하면 한 113만원 예. 장비에 돈을 쓰니까 유튜브를 꼭 해야겠다는 그런 의무감이 들었어요 이틀에한 번씩은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주제는 마케팅과 채집 피티그 다음에 ai 등등등 입니다 영상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